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행 준비하기 전에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항까지는 어떻게 이동하지? 주차 대행을 이용해야 하나? 아니면 주차장을 그냥 이용할까? 주차비는 비쌀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여행을 나갈 때 주로 공항철도를 편하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인천공항 주차장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인천공항 주차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주차장, 장기 주차장 단기 주차장은 1일 이내 단시간 환영, 환송, 방문 등 이용 차량을 위한 시설이에요 자동차는 소형, 대형으로 나뉘고 15인승 이하는 모두 소형차에 해당해요 단기 주차장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에 1200원 추가 15분 600원씩 증가돼요일 최대로는 24,000원이에요 단기 주차장의 위치는 공항 메인터미널과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위치해 있어요. 여객터미널로 오다 보면 왼쪽 차로에 단기 장기주차장으로 가는 유도로가 있어요. 진입 후 왼쪽으로 꺾으면 장기주차장으로 가는 길이고 직진하여 지하로 들어가면 단기주차장으로 갈수 있어요. 여행을 위해 주차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기주차장을 이용해요. 장기주차장은 크게 P1, P2로 나뉘어져요. 모두 주차타워를 겸비하고 있어요 주차타워 또는 실외에다 주차를 하시면 돼요 장기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경우 15인승 이하 전차종에 해당하는 경우 1시간에 1,000원 일 최대 9,000원이에요 주차를 하면서 감면 혜택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로 경차의 경우는 감면율이 50% 두 번째 다자녀 가구도 감면율이 50%에요 다자녀 조건은 두 자녀 이상 막내 15세 이하 가격에 해당해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세 번째, 저공해 차량이에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친환경 자동차 이미 확인된 차량이에요 행정 정보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확인되니 따로 구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1,2종 저공해 차량의 경우 50% 할인되며 3종 저공해 차량의 경우는 20% 감면되니 무치지 마세요 김포공항의 경우 주차가 어려운데 만에 인천공항은 주차 시설도 넓고 잘 되어 있어서 이용만 잘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것 같네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